는 배우분들을 위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조심 또 조심하였고, 그래서 모든 건 드라마가 끝난 후에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. 이지영은 지난 2016년 9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. 아래는 이지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이다. Thank <laughs> you.